아.. 왜? 웃기노? <웃음> 방한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는데? <웃음> 뭐라고? 이 나쁜 녀석 <웃음> 야 이제 진짜 죽이지 말자 나안죽어 <웃음> 이러다가 진행도 안돼아야 <웃음> 이거 언제 바뀌었어 <웃음> 얘 야, 이거 여태... 물 말라버리면 우리 망한다고 또아물 <웃음> 물 마르는 것도 있나? 잘하면 마를 거.. 야물 업데이트 됐다는데 2.14.1.14 점... 버전에 설마 마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웃음> 물 마르면 우리 그냥 바로 끝나 <웃음> 아 근데 저기 얼음이 있긴 한데 단단한 얼음이라고 39 <웃음> 니 네, 나이가. 어? 네 나이가. 뭐, 서른아홉이. 마흔넷. 어. 어, 야, 좀비 온다. 저, 저, 좀비 온다. 야, 야, 무기 줬다, 이가 에이씨, 가라. 아, 철리하기 쉽네. 어. 그냥 떨구면 된다. 아, 진짜. 내 스켈레톤은 떨구면 안 돼. 우리 뼈 많다. 맞네. 떨궈. 한 세트씩만 딱 캐고 응. 저옆 동네 다른 데 가보자 그래? 아, 한 세트 조금 넘게 캐 놓을게 혹시 몰라도 67개씩 캐 놓자 고갱이다될 수도 있다 이거 그래 너 지금 몇개 캤냐? 58? 어 그거 먹고 왜? 아니, 거기 아니. 왜? 해박캐박 아. 오케이 이건 해놨나? 해놨네 잘 오셨습니까? 네, 누구 오셨나? 아빠 아빠 아빠 늦게 오시네 어머나 한잔 했네 아아 야야 이렇게 하니까 네가 뒤로 빠지는 건 네가 먹네 아니 뭐지? 이틀 전에 어. 자길 잘했다니 왜? <웃음> 그때나술 취했거든 호소리 하는 거 듣고 있었다. 이거. 민규 9시까지. 나 이거 <웃음> <웃음> 뭐라 했대. 몰라 내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난다. 어나나 나 85개. 나60 60, 60 67 60개. 아니, <웃음> 네가 22개 줬다. 이거는. 일단 일단 요구 모서리 약간 화약장하고 어디 가볼래? 내 느낌에 어? 저, 저기는 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어떤데 어. 저기 뭐 이상한 글자 써져 있는데 그니까 러 결정 길은 3칸으로 항상 아니 2칸으로만 하자 안된다 혹시 모른다 오케이 오케이 독, 독, 독, 독, 독. 근데 저거 포탈 함부로 해선하면 혹시 안 되는 건가?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다. 어, 왔다. 야, 도착.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여기서 그냥 타고 들어가자. 어, 야, 뭐야, 전벌레다 야, 망했다. 아! 야, 칼을 왔어. 떨어뜨렸어, 야. 칼 줬다, 칼만... 칼 줬다. 아, 칼 줬나? 이다. 난 돌칼로 돌로 칼 만들어서 갈게. 역시 좀벌레가 못뗐으셨더다 <웃음> 뭐라고? <웃음> 어또 좀벌레. 아이건나이 얘들아. 케이기 아, 무서운데 이제. 왜? 좀벌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누가 뒤에서 오, 그칼 상... 상자 들고 있으면 상자 얻었으나. 어, 열어보지. 아 맞다. 위칸 뜯어야 된다. 그런 발전을 했네 밀 하고 물량동이 어? 물량동이 주소? 어 뼈다귀 다 찌우고 아마 저 위에 올라가면 잔디 씨앗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밀 이, 한이거 같은데 밀한거 보니까 있네. 근데 난이도가 평화로움인거 같아 왜 배고픔이 아 그냥 배고프면 떨어져서 죽으면 되구나 야 <웃음> 배고프면 떨어져 농사 안할 거야 나 좋은 세상이었네 어, 좋은 세상이었다. 뭐라 적혀있냐, 저 영어로는. 샌드 데올 o 어... Two 어, 고2더 아, 못 배운 녀석. 그렇지, 그렇지. 마구 확대 어, 확대. 나 방금 확대당했다. 어, <웃음> 진짜. 니한테. 아 나한테.. 어? <웃음> 방금.. 방, 방금 이게 나 폭행했는데? 야나나뭐 이상한 데로 왔다 야요 위에 부수지 마라 안부로 어, 어딘데? 뭔데? 오면 어 뭔데? 보면 뭐.. 상점 있다 근데 이미 어? 부선다 어떡하노? 아 괜찮다 괜찮다 어부선버렸다고야 그럼 나집못 돌아가냐? 돌아봐 또.. 도... <웃음> 뭐야 나 텔포 됐는데? 왜 네가 텔포 되냐? 몰라. 난 집으로 뭐야? 못 간다야. <웃음> 야난 집으로 못 간다. <웃음> 야난 집으로 못 간다. 맞지? <웃음> 나 살려줄 사람. 디비 타세요. 어? 뭐야? 돌아 와요. 어. 어. 나 자꾸 텔포되는데. 어디로? 고트도 대열 여기. 난 니한테 강제 해 보자. 어, 여기 강제 텔포 된다 자꾸. 여기 좌표 좀 찍어 볼게. 여기 위로 자꾸 텔포된다. 봐. 여기 어떻보면 여기로 오거든. 부수지 말걸, 밑에. 아까 여기, 여기 오면 자살해야겠다. 여기 왜 화지는겨? 여기, 원래 그 위에 보탈 있는데 밟으면 여기로 오더라. 왜그보탈 부순 거가? 니가 부숴버렸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저거, 저거 밟으면 된다. 상점이다, 여기. 아, 그 배드락 밟으면 되지, 무조건. 혹시 파손될까봐. 뭐 에메랄드 키면 막 이런거 주는데 어나 뼈를 함부로 하면 안되겠어 아니 나 서바이벌 그거 자동으로 풀어 안풀리니까 알아서 풀으세요 전용으로 푸세요 나 서바이벌 돼있는데 이미 나안안 돼있어가지고 어오 벤치 말고. 게임 모드로 바뀌거든 <웃음> 어, 나 텔포 됐다 또 강제 이었어 어, 야, 스탠드 히얼2 두고, 백, 돌아, 돌아갈 수 있던데, 못. 아, 뭐. 아, 야, 그거 하면 내가 돌아간다. 밟지 마봐. 아, 그래서 내가 돌아가진 거구나, 계속. 어, 거기서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해라. 아, 그렇게 하면, 거기 밟지 말고, 그럼 내가 죽어. 야, 아, 플리이 <웃음> 그, 나도 데미지 입어, 그거 하면. 야, 플레이어가 니가, 니로 돼 있구나, 내가 아니라. 어. 물한 바가지는 어떻게 할까? 넣어주세요, 박사 안에. 여기 있다, 박스. 이제 나무 캘때 안됐나? 나무? 그렇네 예쁘게 자랐네 여기 쓰레기 넣어놓을게 막 이게 쓰레기라고 아니 여기 야 일단 무함물 만들어 놓을까? 하긴 두폴더면 되니까는 무함물 어디다 만들지? 기다려봐 공간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캔 다음에 여기 여기 <웃음> 어, 딱 됐다. 비 온다, 또. 무한물이 네 칸으로 되나? 어, 네 칸. 둘둘. 세칸 아니야, 세 칸? 둘둘 해도 된다. <웃음> 그렇게 바뀌었나? 원래 그랬다. 봐봐. 이렇게 하나 퍼면, 은 어, 오! 야, 야, 물이 약간 좀 굴곡이 생긴 것 같은데? 어, 물, 물 모션 생겼다. 근데 난 쉐이더라서 원래 있다. 야, 나, 나피한 칸밖에 없는데, 그 그러니까 자살하는 게 낫겠지. <웃음> 어. 아, 이건 스테이크 있다. 나무 내가 캐놓을게. 이 돌캐기 계속. 돌캐갖고 아, 다음으로 뭐. 가자. 있을까요? 크래프팅 박스 저 상자 옆에다 놔둬놓을게 상자 박스 <웃음> 아 이게 1인용 맵인가봐 원래 그러니까. 1인용 맵이라 안 돼있어서 나 멀티 되는 줄 알았지 됐다 다겠다 일곱 개씩 나온다 야나 조약돌 44개 남아있다 내 몸에 버려라 일단 47개 있는데 6개는 넣어둘게 41개 음. 어 아카시아 명옥 또 떨어졌다 공자는 보존해야 돼어 상자 하나 더 있네 또 왔네 아, 확장 싶은데 이게 또 자랐는데 야비 와가지고 비 오면 빨리 자라나? 어 그리고 얘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휘어져서 자라가지고 얘가 아 두덩이로 자라는구나 어 아카시아 나무 이쁘게 자라 원래 이리 자라거든 존나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마크가 우리 집앞에시모노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마크 막그 처음 버전때 응. 제일 초창기 버전때 우리 했을때 응. 마인빌더였나? 아그 1.8.1.. 일 아, 아닌가 배터. 그거, 아, 모바일로 제일 처음 나온거? 아 그거 이름 기억이 안난다 마인빌더 맞을 그때 막 그냥 마인크래프트 모바일 데모 보정보다 더잘 만든 거어뭐 드릴.. <웃음> 드릴도, 드릴도. 무 산업모드도 아니고 그니까 오히려 옛날 게또나온대 그거 보면 그때 그 뭔가 아늑한 느낌이 있었다 할때어 요즘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그 파일이 마인빌더 어 있다 <웃음> 나 심심해서 해봤다 옛날에 뭐지? 중2땐가? 어유, 뭐, 뭐. 야저 엔더 포탈을 맨 마지막에 가보자. 어.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아. 야, 네더월드는 뭔데? 나 처음 본다. 뭐? 저 하얀데는 뭔데? 약간 노란 빛 나는 거. 아니 여기 여기 하얀색 이거. 몰라. 얼음 지역이 얼음 지역인데. 몰라. 석영블록으로 무슨 문이 열려 있는데. 석영인가? 난전 모른다. <웃음> 석영인가? <웃음> <웃음> 아니, 안보이는거야 <웃음> 뭐? 아, 나 보인다. 저거만 한거 아이가. 어. 나뭐하는지 모르겠다. 나, 아, 아카시아 나무 하나 더 있는데. 종자가. 아 박스에 넣어놓 <웃음> 소고기가 조금 더 디테일해. 나뭇가지 떨어졌다. 나뭇가지 그냥 박스에다 넣어놓으면 된다 박스? 우리 나뭇가지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죽여붙다 이거 그 불타는지도 모르고 <웃음> 내가 돌 6개는 보관해놨으니까 그냥 다 써도 된다 이거를 몇개 있냐? 어? 한 세트하고 반 맞네 난좀 많이 만들어서 갈래 어, 한센트 반정도 있어야 되는거 같아 갈때 어, 종작 했다 오케이 야, 흙을 하나 더 해갖고 하나 더 심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흙? 나흙 11개 할... 있고 지금 비와가지고 엄청 많이 부을걸 해보자좀 있으면 또 잘할 것 같은데 원래 많을수록 좋은거다 돌고래도 많을수록 좋나 아, 그럼 많이 죽였다 이거 하 <웃음> 많이 죽일 수 있어서 <웃음> 살색을 죽이믄 아, 너무 쓰레기인가? 응, 음, 너무 쓰레기다. 솔직히 좀 시끄럽긴 했다. <웃음> 벽걸 뿌려. 자랐어. 야, 야, 왜 저쪽으로 자라냐? 이거는? 되지? 뭐? 뿌려봐라고. 와, 한 친구 더 해놨거든? 야, 야도 왜 저쪽으로 자라지? 야는 여기 약간 보호 울타리 <웃음> 어 이게 꽁다리만 자를게 응. 어차피 지금 종자는 많으니까 종자는 몇개 떨어져도 상관없거든 성장 방해 막그안 겹쳐진다 위에 있으면 아마 업데이트 된것 같은 데 이봐봐 그냥이러이러이 성장 안 하잖아 응. 밀 열한 개 있다 해보자 아 근데 이러면 내가 나무 통에 불편한데 공간을 더 넓힐까? 그럼? 어, 여기, 여기 밟고, 아 이거 묘목 떨어지는 괜찮은데 나나문맨 밑동은 발, 밟어, 밟아서 캐거든 손안 닿을까봐 <웃음> 아 충분히 다 닿는다 야 얘가 예쁘게 잘하고 좋다 근데 아카시아가 그묘목도 많이 나네 응 번식하기 좋네 떼자홈 홍 났다 홈 홍. 다시 한 세트 모은 다음에 응. 갈, 갈래 그냥 한 세트 다 모아줬다 이거 나한테 지금 88개 있는데 나 방금 확장함수 좀 썼다 그래. 조금만 더 모았다 가자 아 이거 그래? <웃음> 아, 아, 뭐, 좀비 켜어났는데 뭐, 어디? 칼로 죽여뿌라 칼, 뭐다, 이거. 뭐야, 뭐, 뭐, 이 작은 게 왔어. 뭐야. 야, 그거, 섬을 좀 두고 때리면 딜잘 들어간다. 기무치. 안 된다. 일정구 해봤잖아. 어. 근데 왜, 왜, 아. 난 도질을 하노. 아, 야, 나 일정구 많이 안 해봤어. 그거, 이제 그냥 가운데 칼 모양 있다, 이가 어. 그거 다참면 때리면 스플래시 <웃음> 딜 들어가가지고 더 세다. 존노그래서플래시딜라면 전우...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다치거든. 휘몰아치기 약간 이런 건가? 어, 휘몰아치기 업그레이드 하면 그거 커진다. 어, 아, 진짜 휘몰아치기가 있나? 어, 있다. 인첸트 생겼다. 나 우물 주변에좀 확장할게. 어. 여기 조금 위험하다. 됐어. 공자 많이 떨어졌다 <웃음> 아카시아 나무줄기만 서른개 있다 지금 <웃음> 또 뭐가 줄기네. 또 태.. 이씨 어? <웃음> <웃음> 이거 넌 비켜 임마 나도 맞았지만, 괜찮아. 빨리, 그, 효율 인첸트 하고 싶대. 여기 인천트는 데가, 있을랑가? 그럼 령어 밖에 없다. 두 세트 캐고 옮겨가보자. 그렇다. 이번 돌고깽이 효율 사부쳐볼까? 낭비인데, 약간. 아, 그냥 실수하다, 이거. 그, 뭐지? <웃음> 어. 효율 32,767 붙여봤나니. 야, 야, 나, 나 끔찍한 소리 들린다. 어, 어, 엔더맨. 비화가지고 상관 어. 안 써도 된다, 야. 약간, 약간 그 정도면 크리에이티브 못 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그거, 뭐, 어, 해볼까? 아, 근데 여기 4박이 안 붙여질걸. 인첸트 디비트. 이비전 씨, 오, 야니한테 붙여줄까? 니곡괜이 네 들고있어 봐봐 피더 많은걸로 응. 붙었나? 오우 다 붙였다 개 빠른데 나 두세트다 어나 지금 126개 너 128개 120. 거기 왜 니한테 있었어. 들어가노? 나 134개. 그렇네. <웃음> 내가 켠거 자꾸 니한테 들어간다. 내구선도 붙여줄까, 거기. 야. 야, 야, 야! 야, 이거 효율이 너무 좋아하고 건너편 땅까지 캤다. 못디서 <웃음> 가노? <너무 작아, 너. 웃음> 성능이 상당히 좋은데. 애기 <웃음> 좀 넓히자 불안하다. 듀어러블이었나? 야니그 네, 네, 곡괭이 들고 있어 봐봐 효유사 붙은 거 잠깐만 야. 이거 무한이고 야얘 야, 야, 얘네, 얘네 떨어지면 안 되는데 활쟁이들 그런가 온다 온다 온다 이야니 네. 칼로 죽이고 곡괭이 들고 있어 봐봐 어 들고 있나? 아니 아니 아니 어 내국성 맞다 이거 내국성은 아! 3건이 될걸? 그냥 기다릴게 나 여기 안전하다 아, 그냥 떨고 이거 우리 또좋 무기가 있다 붙여줬어 내가, 아, 아직 아직 내려갈게 오! 괜찮나? 어어 차피 상관없다 죽어도 된다 아이가 그래서 기분 나쁘다 아이가 아 기분만 나쁘 e <웃음> 언브레이킹 야 고깽이 들고있나 그 효율 4 붙은거 어 들고있다 자 붙였다 나이스 내구성삼 행운도 붙여줄거야 기다려봐 저기 잡고 올게 나나나내 나. 칼에 내구성삼하고 그거 붙이고 싶다 <웃음> 날카로운 파이브 날카로모 5도 지원할걸? 날카로운 5까지 있나? 그럴 거야. 야, 이거 한대맞아몰래 성운이. 아, 행복했다. 성운이, 리그. <웃음> 어. 이거 써라, 어디? 이거. 돌칼인데, 사기 줄게. 야, 니 뒤에. 오! 아. 아나 어차피 피가 2밖에 없었다 이거 줄게 야, 이건 버려라 이제 스타트 소드 꺼져라 이거 칼 옛날에 칼칼 칼. 우클릭하면 방패 됐는데 왜 안되노 이제 어 이제 안된다 방패가 따로 생겨가지고 아오 갑시다 아니 잠깐만 나도, 휴... 나도 좋은 칼 하나만 만들고 가자 야 이거 효율 엄청 사기네 뭐? 효율 작살나는데 어 효율 4최대다 아, 온가? 제댄가? 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칼도 사기다, 충분히. <웃음> 날카로운 파이브 붙었는데. 이쪽 가보자. 근데 쟤, 저기, 근데 몬스터 많아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 어. 난 출, 출발하고 있을게. 드림팀이가? 난다. 야, 다 떨, 떨굴까 여기서 <웃음> 한.. 사, 42.. 41.. 40.. 39.. 됐어.. 떨어져라 누구를? 좀비 38.. 37.. 야, 야 엔더맨도 있는거 만... 같은데 어? 엔더맨도 있는거 같은데 아이 다 우린, 우린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엔더맨 눈 까고만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자존심 상한다 이거. 아 맞네. 음. 아 야, 이거 그냥 천국이다 야, 이거. 천국도 생겼나? 아 천국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거. 음. 엔더맨 어쨌는데? 보냈는데 환한... 굉장히 화난거 같은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거 계속 화날걸 살고싶어서 음. 일단 살생하고 이거 눈이요? 어.. 눈인것같아 콘크리트네 콘크리트라 눈이랑 섞여있어 콘크리트 가루랑 콘크리트가 섞여있는것같아 내가 볼때어 그것도 있고 눈도 있고 박스나 찾어다아 아, 이거 눈이네 눈 없어졌다 데야뭐 하라는 거지? 쓰레기가 있다 일단 이거 떼쓸 일이 있겠지 그러게 있겠지 어딘가 계산을 왜만 든 거지 참나고 버튼 꺼지고 야 콘크리트는 예쁘니까 좀 뜯어가자 야 콘크리트로 반 하나 지을까 욕심이 생긴다 <웃음> 철고이 하나 만들어야지 <웃음> 철고이 만들까? 나중에 철 생기면 하면 될것 같은데 철나 하나 들고 있고 니몇개 들고 있었냐? 아까 안꾼거두개 있었다 그럼 세 개는.. 세 개는 있네 기까지만 계속 계단 떼고 아야 돌 흘린다 돌 흘린다 나갈 길 만들고 있을게 어. 콘크리트 가루 쓰... 하면 콘크리트 만들어지냐? 아마 구워서 만들었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떨어질 뻔했다 갑시다 콘크리트 63개 야나 그냥 여기 맵을 없애버렸다 잘했어 볼을 좀 누릴까 왜 그냥 어야 여기 상, 상인 상 왔어 아개 비싸네 야 이거 살인할까 왜? <웃음> <웃음> 와봐, 와봐. 야, 여기 없던, 어. 여긴 없던 맵이 돼, 원래. 어. 그냥 t 인 t 로 터뜨릴걸. 없네, 그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게. 그냥 없잖아. 진짜, <웃음> <점점 웃음> 없는 건데. <웃음> 얘 봐봐. 얘, 얘 살리지 말지. 니, 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게. 이 여자. 뭔데? 우클릭 해봐. 야, 옷이, 오, 야, 옷이 잘 산다, 얘가. 어, 됐다. 알파카. <웃음> 아 야, 얘는, 귀여운데. 그냥 죽여. 고기, 고기 나오나? 아니. 야, 끝 나왔다. 목줄 나왔다. 너. No. 됐어. 오케이, 땡큐. 콘크리트. 야, 돌안 캐도 될것 같다. 왜? <웃음> 나 지금 111개 있다. 나 47개밖에 없어. 나한 세트 더 있다, 47개. 아, 여기 더 있네. 7개 더 나왔다. 한 세트는 기본으로 들고 있게. 응. 곡킹이 하나 더 만들자. 일단 한, 한 시쯤까지 한다 생각하고. 어, 벌써 12시네. 그니까. 12시 40, 심지어 12시 40분. 잠깐만, 효율을 4로 붙이자 어. 효율 4 부여 여보세요? 어 오케이 okay. 아, 그냥, 니가, 니코보인줄 알았다. 아. 야, 그냥, 저쪽 바로 갈래, 그냥.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 아이고. 쓸 마무리 각도 잡아야 되니까, 일단, 다른 데, 미리 미리 빨리 가갖고. 야, 근데 여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응.